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지금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공식 예고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바로 보러 갈까요 렛츠끼릿자 영상 시작합니다 아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시면 속으로 내려갑니다 오아 진짜 궁금하다 오 나온다 에이. 와 눈들이 되게 많네 아 모습은 안나오고 눈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왜이렇게 많아? 에이, 파란색? 야왜 이렇게 많아? 오 가운데 엄청 큰 눈이 있습니다 야이 가운데 제일 큰 눈이 핵심 빌런일 것 같네요 야 이러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와 진짜 기다려집니다 3가자 해석 시작해볼까요 아 지금 보이는 이 문구가 뭐냐면 투 마지막쯤에 게임 플레이할 때 주인공의 엘리베이터를 내려가죠 그때 보이는 엘리베이터에 쓰여진 문구입니다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주인공은 내려가죠 그때 아마 시면 속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핵심 빌런들이 자 우선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? 왼쪽 끝에쯤에는 어이 뭐지 이게? 셀린인가? 눈이 좀 어둡네요.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은 아마 색깔만 봐도 오플라버드인게 티가 나죠? 그리고 이 파란색깔 눈은 저도 처음 봅니다.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어 약간 새롭게 나타나는 빌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오른쪽에 그큰 눈은 아마 전보조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눈에 초록색 피가 묻어있네요. 이눈세개 오른쪽 끝에 눈세개는 아마 남납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왼쪽에 눈 사이가 굉장히 먼 괴물이 있는데 진짜 크기 이 눈만 봐도 크기가 전보조씨보다 커 보이지 않아요? 딱 봐도 엄청 큰 몬스터일 것 같아요. 캡틴 피들스는 눈 사이가 조금 좁아. 이거 약간 새로 나오는 몬스터 같아요. 자 그리고 가운데 대망의 핵심 인물이죠. 인물이 아니라 몬스터일 것 같은데 아마 스팅어플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아직 2에는 스팅어플린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반반의 유치원 설정에서는 스팅어플린을 믿지 말라는 문구가 나와요. 그 반반은 그 당시에 그 진정제를 사용해서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 오히려 조력자들을 보고 겁을 먹은 클레어와 소년을 꼬드겨 납치한 것이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반반이 그 아이들은 납치된 아이들이 아래 에 있는 자신보다 강한 존재가 데려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반반의 거짓말이 아닌 이상 스팅어플린이 아주 강력한 존재임을 말하는 거죠. 실제로 반반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. 반반도 이성을 유지할 정도로 똑똑한 캐릭터인데 아 근데 스팅어플린이 훨씬 더 강력한 존재라고 하네요. 아마 심연속으로 아이들을 데려간 것은 스팅어플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아 근데 생긴건 되게 귀여운데 약간 이렇게 끝판왕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. 근데 이게 3가 아직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.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, 굉장히 기다려집니다. 빨리 3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플레이해보고 싶네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와 챕터 3에 대한 정보가 또 들려온다면 바로 전해드릴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